자 시즌2입니다 음 이거를 왜 다시 시작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어이 게임 자체가 아직까지 그 유지보수에 대한 그 비용 처리 있죠 그게 좀 완벽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이더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그 돈이 벌어지지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아마 대부분 분들도 그 렉하고 그랭 문제 있죠. 저도 지금 끊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유지보스 문제 때문에 아마 중간에 접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아르치잔 그 예술가 단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할 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그 유지보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 대부분 들도 거기까지만 플레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 고민을 해봤는데 최소한으로 좀 빠르게 테크트리를 탈수 있으면 어, 노블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자, 이번에는 좀 최소한의 확장으로 어떻게든 좀 끌고 나가볼게요 자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우선은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죠? 음, 이렇게 쭉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자 이쪽 라인에다가 아마 시킨대로 그 소울마켓 워크스펠릭스 그 뭐죠? 자, 마켓플레이스하고 스몰 웨어하우스 있죠? 이두 가지를 지어야 될 겁니다. 잠깐만. 전에 길 체크하고요. 음, 되는구나. 자. 여기다 먼저 짓고요.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를 하나 지을게요. 자, 일단 이렇게 지은 다음에, 음, 건설을 한번 해보죠. 일단, 음, 고민을 좀 해봅시다. 거주 건물을 어디다 지을 건지 그런데 어, 이 맵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 이쪽에 돌이 있고 이쪽에도 돌이 있을 거고 이쪽에도 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 아시겠지만 그게 있을 거예요 여기 마블하고 이쪽에 그 석탄하고 철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쪽 라인을 그냥 그 거주 공간으로 만들고 여기를 공업 공간 여기도 공업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한번 자 하우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우스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음, 여기다 대고 이 칸을 음 여러 개, 이 길을 여러 개 만들까? 그래도 될것같네요 이번엔 좀 널찍널찍하게 지을게요. 지워볼게요. 속도를 좀 빠르게 봅시다. 돈이 없다고 난리가 났죠? 좀 기다리면 되고 자 그리고 연구를 좀 눌러봅시다. 일단 얘 먼저 눌러야겠죠. 10명의 거주민이 있으면 됩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은 건물이 2명씩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연구가 완료가 될 겁니다. 좋아요 자 해금을 시킨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거예요 그런데 돌 먼저 합시다 돌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짓는대로 한번 해볼게요 음 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게 몇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 이거를 좀 지어볼까요 아니 하우스를 먼저 지어봅시다 자 하우스 하나만 더 짓고 그 다음에 넘버미를 만들게요 여기서 넘버야드라고 불리죠 자 이렇게 연결합시다 자 그렇게 놓고 이거 길을 뒤로 뺀 다음에 이쪽 라인에다가 아니왜 여기다 길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야겠죠 넘버야드 제 돈이 좀 부족하긴 한데 여섯 개 얘네들이 돈을 좀 벌어 줄 겁니다 한 10골드 정도 벌어주네요 음. 그래서 50이 되면 럼보야드를 만들 수 있죠 자 갑시다 벌써부터 끊기죠 음, 이놈의 게임 나중에 퍼포먼스 패치가 된다고 하긴 한데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난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믿어 봐야겠죠 그리고 이건 인프라 개선 패치가 필요합니다 게임 자체가 그 구조 영역에 따라 좀영향 미치는 범위가 있을 거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버그가 있는 트레이드 루트를 활용해야 되죠. 이런 것좀 머리가 아프죠. 자 어찌 됐건 제 돈이 모일 때마다 계속 마을을 만들고요. 자 하우스 만듭시다. 돈이 없어요. 좀 기다릴게요. 자곧 30이 될거죠? 음, 이렇게 하고 이번엔 좀 넉넉하게 지을게요 4칸씩 네칸씩 지읍시다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좀 돈을 많이 벌어 주겠지 이렇게 놓고 자 이제 고민의 시간이 왔어요 어, 넘버미를 추가로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그 하우스를 먼저 더 짓느냐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먹는 게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 먹는 거 없죠 그러면 바로 어, g 게 t h e r e i 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EI 만들어줘야 되죠 나중에 아시겠지만 제가 생산 패치 아니 생산 토템을 여기다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웬만한 생산 시설은 좀어 모아둘게요 그게 맞아요 자, 이렇게 하는게 맞고 그 다음에 우물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 어차피 이쪽 라인에다가 지을거 자 이렇게 지어 보겠습니다 돈이 남아 도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구수를 좀더 늘릴게요 어, 아래쪽에도 좀 이렇게 확장을 시켜 볼게요 <웃음> 이쪽에다 지어야겠구만 자 여기다 짓고 여긴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그러면 아래쪽에다 지을까요? 뭐 아래쪽에다 지어도 될것 같아요 자 돈이 좀 모을 때까지 기다리고 됐죠 자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퀘스트가 아니라 음. 연구과제죠 자그 다음에는 어 돌을 모으고 나서 자 미들레벨을 올릴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쪽 있죠? 자, 이쪽에 있는 그.. 이 아이를 연결시킬거예요 이렇게 돈이 없네요 자, 금방 모일겁니다 자 일단 스톤마인은 돈이 85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요 그리고 음, 이걸 지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럼버 야들을 좀 지을게요.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초반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좀 준비해야 되고 얘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얘는 업그레이드 자주 시킬 거고 그 위쪽에 있는 이 스톤들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도 있을 거고 이쪽에도 있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올지 좀 고민해야 을 된다. 그래서 나중에 어, 여기다가 모은 다음에 뭐 옮기던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보자 일꾼이 몇 명이죠? 자 이게 왜한 명이 모자인지 이유는 아실 거예요. 시민 계급 관그 감독관이 필요하죠. 그쵸? 오퍼레이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 아이들도 이쪽 주변에다 지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다른 걸 합시다. 하우스 하나만 더지면 퀘스트가 완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우스 하나 더 짓고 돈이 남아 돌죠? 자 나무 더 맵시다 나무가 지금 초반에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쪽에 있는 나무들을 거의 다 걷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사들이 채워질 겁니다 그쵸 오케게 좋고 자 보세요 물하고 음자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될게 있는데 돌은 제 생각에는 좀 분리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 나무하고 돌 같은 경우는 좀 건설하는데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단대에쓸 때마다 매우 자주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비축까지 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고민을 하는 게 일단 여기다가 좀 저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음, 저장하러 올까? 좀 모르겠는데 나중에 큰 걸로 보관하든가 그렇게 할게요 자, 아무튼, 이쪽에다 지어볼게요. 이렇게 다 짓고, 길을 연결하고, 딱. 자, 아시겠지만, 여기는 돌만 저장을 시킬 거예요. 중요하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돌만 저장시킬 거예요 됐고 그리고 퀘스트를 완료했으면 음, 이제 업그레이드 가능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미 완료가 됐네요 자, 빨리 해금시키고 자, 레지던스를 한 50명까지 늘리긴 해야 돼요 그래서 마나웰를 만들면 여기 있는 생산 속도가 늘어날 거예요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집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시킵시다 아이거 돈이 모자르죠 자 업그레이드의 장점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수비 배로 늘어나죠 인구수도 배로 늘어나고 좀 기다려 볼게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50이 들어간대음 좀만 기다려 볼게요 업그레이드 되니? 아직 돈이 모자르죠? 음, 아무래도, 새로 짓는 게더쌀것 같죠? 그쵸. 초반에는 새로 짓는 게더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이렇게 지어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두 채만 짓고, 그 다음부터는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음, 됐네요. 자, 집을 짓는 데는 나무가 10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 골드가 들어가죠. 크레센트죠, 여기선, 단어가. 아, 단위가 크레센트인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만들 수 있죠 자 만들어주고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쪽 주변에다가 그걸 만들어 볼게요 음, 지금 필요한 건가? 아니 업그레이드 먼저 합시다 지금 돈이 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얘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시킨데 돈이 좀 들어가긴 해요. 50, 50이나 들어가죠. 근데, 일단 벌어드린 돈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될 때마다 눌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합시다. 자,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요. 음, 됐고. 어디 보자. 음. 돌이 많이 모였어 생각보다 많이 모였구만. 좋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뭐가 있죠? 음, 이거 50명 채우는 거 있죠? 이건 합시다. 어차피 여기 있는 거다 업그레이드 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자, 이렇게 놓고 아, 이번에는 그 웨어하우스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겠죠. 야 이거 들고 오지 마 여기로 뭐. 야, 이렇게 하고 나무는 몇개 있습니까? 나무 많죠? 음 괜찮아요. 될 때마다 자, 업그레이드 참고로 이게 클릭이 안 되는 버그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재부팅해도 안 돼요. 자 그런 버그 나오면 좀 머리 아픈데 그런건 파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슬퍼요 좀자 이제 두번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죠 두명 남았어요 끝 좋아요 됐죠 좋습니다 애금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조만간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걸 확인해야 돼요. 지금 먹는 게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체크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 적당히 확장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확장하지 마십시다. 일단 그 게이지만 맞출게요, 이거. 60명까지만 맞춥시다. 자, 쭉. 몇 명이죠, 지금? 음, 일단 눌러 놓고. 오이 음, 이제 세군데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겠네요 좀만 기다릴게요 음,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엔 최소한으로 확장하면서 테크틸을 태울거에요 너무 많이 하면 유지가 안되더라고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만 하면 되고 아이고 돈 없어 자 먹을걸 심어야 된다 한턴은 좀 쉴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행히 돌이 좀 많이 모이고 있죠 음 좋아요 이런거 자 됐어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음 됐죠 자 스탑 아니야 얘들까지는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끝 자. 됐어요 더반을 해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누르진 않을게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쟤를 지며 파이어파이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돈이 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유지를 좀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됐고 중간 체크 잘해야 됩니다 지금 먹을 게또 부족해졌죠 음 이때 두 개를 하나를 더 확장시켜야 될지 말지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 전에 지금 일꾼이 많으니까 그 만화웨이를 이용해서 어, 만화를 좀캐 보겠습니다 음.. 저 공간이 좀 아깝긴 한데 좀 연달아 좀 지어 볼게요 어떻게 지는 게 좋을까? 음. 여기다가 두개 지읍시다 자, 얘들은 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쉽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만들어주시고 하나는 만들었네요 다행이고 얘도 이제 금방 만들어질 겁니다 헉! 돌이 없어? 크... 자 그러면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죠? 속도라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얘는 좀 중요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쪽도 나중에 자주 쓸 거니까, 어,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이렇게 놓고. 커리어를 좀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배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토템을 세웁시다. 아, 토템이 여기 있죠. 생산 토템. 자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세울지 고민해야 됩니다 일단 저 같으면 음... 이쪽에 생산 건물들을 좀 몰아서 지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얘가 잠깐만 여기는 우물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음.. 한이 정도에 배치할까? 이 정도에 배치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이 게이지를 맥스로 올리면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는 만화 소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만 제가 두 개를 지어놨기 때문에 남아돈다 그러면 자이 효율성이 갑자기 맥스로 올라간다 쭉쭉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배치를 바꿀 거예요 음, 이렇게 놓고 여기도 지금 효율성 올라갔죠 자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 물도 업그레이드 시켜줍시다 그러면 139까지 올라가죠 좋아요 이런거 자 이렇게 놓고 또 돌을 열심히 모을게요 이제부턴 툴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 이제 슬슬 터반을 지어야 될 때가 왔어요 터반은 어디다 짓냐 터반은 쓸데없는 데다 짓는다 어차피 아무것도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가 없어질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음 마땅한 데가 없나 여기도 거주 공간을 지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자 터반을 그래요 때마침 이거 없애면 되죠 자 없애고 이거 위로 올리고 럼버야드 일단 위로 올리겠습니다 좀 위에다 올릴게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 그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더반이죠? 오케이 더반 됐어요. 사실 여기에다가 그냥 마을들 다 도배시키면 돈은 초반에 잘 벌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커버가 안돼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먹을 게 부족하죠 이럴 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68명인데 먹을 게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어, 하나를 더 짓느냐 많으냐 그 고민을 하시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넉넉하게 좀 챙겨줍시다. 자 챙겨줄게요. 이렇게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호잇 됐어요. 만들어졌니? 자 여정을 떠납시다. 이제 자원들을 빨리 얻어야 돼요. 파티를 고용할게요. 음... 괜찮은 애들을 좀 찾읍시다. 일단 이 아이 괜찮고요 학자도 괜찮습니다 고용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애가 누가 있죠 럭키 럭키가 음... 휴원가그 그러니까 휴먼을 고용합시다 아 휴먼 있구나 음 디텍티브가 좀 필요하긴 한데 고민입니다 자 샤프이어린 음 이거는 뭐, 뭐 염동력이 이르겠죠 로우 비전 우리 엘프 있으니까 두어프를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쉐디 어, 이거 한번 넣어보죠 잠깐만 잠깐만 아 오크가 좀 그렇단 말이지 자 오크 종족을 다 섞어서 갈게요 그드워프 남았죠? 드워프드워프는 이하이네요 사실 얘 말고 더 좋은 애가 있는데 일단 쉐디? 쉐디도 좋긴 한데 쉐디가 루트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듀얼러? 만약에 그 맞짱 뜰때 대비해서 얘를 고용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여정을 떠납시다 일단 여기로 보낼게요 호잇 자 이쪽으로 보냅시다 갔니? 갔죠? 됐고 자 벌써 발견했어요 여기 자원들이 많죠? 그러고 난 후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여정을 보낼겁니다 자 근데 지금 빵이 없다고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빵이 없다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음, 빵공장을 좀 만들긴 해야 돼요 어디다 만든 게 좋을까 그건 좀 고민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빵을 이쪽에서 다 만든 다음에 전달합시다 을아 근데 땅이 모자라네 또 원정을 보내야겠어요 일단 여기 먼저 간다면 이쪽을 차례대로 갈게요 자 이렇게 보낼게요 오잇 됐고 자 여기도 여유스때 1레벨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인카운터 떴습니다 아, 일루저니스트가 없죠. 그러면 달릴 수밖에 없네요. 그죠? 호잇. 자, 그 와중에 휴먼 캠프 발견했으니까 나중에 필요한 휴먼들 이쪽에다 배치시킬게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아, 쉐디 이미 썼죠. 이거 쓰면 빠르게 갈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얘를 이용한 다음에 이렇게 문을 푸실게요 에라이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닌가? 또 눈치 봐야겠죠? 어? 왔긴 왔어요 자, 근데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스탯이 없죠 일단 숨어 볼게요 호잇 오 피했어요 운 좋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어택 임프 그 대신 임프하고 친구 먹는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합시다 그러면 싸울 이유 없이 그냥 쉽게 끝나요 유산을 주니까 행복하다고 하죠 그래요 끝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 휴먼 캠프를 발견했다는 메시지가 떴죠 그리고 임패드를 돌아갔죠 그쵸 또 여정을 떠납시다 이쪽하고 이쪽 간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갈게요 이번엔 여기로 갑시다 자 발견했죠 여기에 스톤 있고 이쪽에 아이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위쪽으로 쭉 올라가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쭉 길을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해야겠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음... 폰마인을 만들어야겠죠?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재료를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눈치는 봐야 될것 같죠? 음 됐고 자 이것도 좀 기다립시다. 아직 급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탐색합시다. 이번엔 여기로 갈게요 호잇. 자 먹을 게 없다고 난리가 났는데 일단 이렇게 해주고 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돈이 많이 나가네요 자 먹을 게 쌓이고 있고 지금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뭘 한다? 어, 물을 좀더 만들어야겠죠 하나만 좀더 만듭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됐고 자 이런거 어, 레벨 조금씩 올립시다 아직까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는 없어요 감독관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기는 완성이 됐니? 모 오죠, 당연히? 음, 이럴 때 방법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웨어하우스 하나 만듭시다. 제 생각에는 자, 여기다 지우면 이쪽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다가 찍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게 완성되면 스탑 해야 될 일이 있죠 일단 이쪽에는 나무하고 아니 나무가 아니라 돌만 저장을 시킬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에 나무를 보관시키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할게요 좋아 먼데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얘들이 자 아직까지 제공은 안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음. 이쪽에다가 럼버미를 좀 만들면 저장을 시키긴 할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랑 연결시켜 봅시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럼버야드 하나 더 만들죠 어차피 이쪽은 다 정리하긴 해야 돼자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호잇 아이 호잇 됐죠 이러면 이쪽에 나무가 좀 저장이 돼서 어, 스톤 마인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건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많이 늘어났어요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여기 있는 거 만들어 볼까요 이제 그더 그 툴이 필요하잖아요 툴이 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스탯을 한번 봅시다 연구 스탯을 한번 볼게요 아하 이거 먼저 해야겠네요 그냥 완료합시다 자,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게 해금 되죠 하우스는 20개 까지 올려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일단 파이어 파이터 하우스를 좀 짓고요 이것도 필요하진 않은데 일단 지어줘야 돼요 불나면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자범인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어야지만 어, 웬만한 곳다 커버가 되죠 그쵸 여기 딱 보이시죠 원이 그래서 일단 이쪽 라인에서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짓겠습니다 고잇. 됐어요 좋네요 자 만들어졌구나 그래 사람들이 이제 오면 되는데 이거 우선순위를 올리면 되겠지 너무 멀어서 못 오는구나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안돼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가변적이지도 않아요. 이게 좀이 어 게임의 문제긴 한데 일단 그래서 이쪽 위에다가도 그 집을 좀 만들 거예요. 자 어차피 집을 몇개더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스무 개 만들라고 돼 있죠. 오케이. 어차피 휴먼 종족도 받아야 되니까 하 나. 둘, 셋. 아이고, 잘못 지었었다. 자, 이거 없애고, 다시 만들게요. 자, 휴먼들이 들어올 겁니다. 색깔이 빨간색이 들어올 거예요. 뭐요왜안 와? 음, 안 오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돈이 없구나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돈이 모이면 이쪽에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 거예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자 이쪽에 돌이 저장되기 시작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음 좋고 근데 나중에 이게 좀 타겟을 지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간 지점이잖아요 사실상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트레이드 루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이게 필요하지 않는다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료를 몰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나중에 고민해 볼게요 자그 다음에 탐험을 계속 합시다 그냥 이쪽으로 나가볼게요 오이자 이렇게 눌러놓고 자, 시민하우스를 만들면 되는데 제가 먼저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밀농장하고 그 다음에 빵농장이죠. 아이, 카운터 떴네. 자, 이런 건 퍼즐 푸는 게 낫겠죠. 오이잘 풀었고요. 자 우선 이 아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다 만들까요? 음 잠깐만 달리고 다시? 아니야 지금 없어 제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볼게요 별로 음 좋은 결과는 아니네. 일단은 여기다 지을 겁니다. 여기다 지어야지만, 하그 영향도, 이 토팀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고. 이거는 학자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됐고요. 다음 놈을 이동했을 때 AP가 없어가지고 망할 것 같은데. AP 없죠? 헉? <웃음> 음... 자현혹을 시켜봅시다 호 이야 됐어요 웬일이야 오크 주제 똑똑하구나 그쵸? 자 이게 만들어졌고 음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다가 어. 그 밭을 좀 설치해야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깨끗하게 지으려면 이렇게 일자로 설치하는 게 맞긴 해요. 자 보세요. 이렇죠. 됐어요. 깔끔하죠? 그리고 이 3칸짜리 건물을 여기다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또 지정을 해야 된다 여기 있죠? 여기에 밀하고 전분을 저장시키면 안된다. 여기다가 새로 웨하우스를 또 만들게요. 그래야 되는 게 맞아.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자 스몰 웨하우스를 이쪽에다 지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2차 재료들만 보관을 시킬게요. 일단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이두 가지가 있어요. 전분, 그쵸. 전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들 때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보관을 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만 지정을 할게요. 됐고 그러면 이쪽에다 보관을 시키죠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음 어디갔지 분명히 곡식에 대해서 해금을 시켰을텐데 자 연구과제를 한번 볼게요 아안했구나 해금시키고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이것도 가능하네요. 미리 오픈시켜놓고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윈드밀을 지을겁니다 윈드밀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얘는 어... <웃음> 어... 어... 곤란하죠 어차피 이쪽에도 생산 토템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여기 석탄이 있으니까 이거 감안해서 여기다 지울게요 <웃음> 가능할까? 제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또 생산 토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오잇. 자, 돈 벌린 속도가 좀 많이 더디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슬슬 귀족이 필요한다. 귀족이 필요하니까 어깨들 시키 준비를 합시다. 자, 50이 모이면 잠깐만,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여? 써머리를 한번 볼게요. 5밖에 안 돼요. 그게 낫죠? 이런 게문제야 여기로 봤을 때, 그, 좀 하우스를 좀더 늘려도 될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 하우스를 좀더 지읍시다. 돈이 없어요. 아, 좀만 더 늘릴게요. 자 보자 불이 났죠? 그런데 파이어 하우스가 있던가요? 있죠? 자불 껐죠? 음 됐고 자, 여기다가 하나만 넣어 줍시다 그런 다음에 계속 여정을 떠날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보내 놓고 휴식 헉, 돈이 없어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어차피 여기에 어? 오크캠프 발견했네요 그쵸? 야, 오크면 나야 좋지 저 오크는 좀 쓸데가 많아요 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확장을 합시다 50대면 확장을 할게요 돈이 필요해 돈이 이쪽도 확장을 할까요 그냥 음. 호잇. 자 이렇게 하고 대기를 합시다. 아직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슬슬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쵸? 1이까지 늘어났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킨다. 오잇 너무 많이 늘리지 맙시다 나중에 힘들어요 자 이것도 50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확장 시킬게요 자 어디갔니 애들아어 빨리빨리 돈을 벌어 주시고 호이됐 지금 돌이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많이 모였어? 여기 있는 것까지 가져오다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계들 살짝 시켜놓을게요 자, 우드는 맞네요 그쵸? 그전에 이거 먼저 확장을 하자 호이끝 됐어 자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서머리 봤을 때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찌됐건 유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빵을 만들겠습니다 빵을 만들게요 베이커리가 있어요 베이커리 베이커리를 여기 주변에 만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까요? 자, 어떻게 지을까요? 음, 사실 제 생각에는 이쪽에다가 얘, 이 아이죠? 이 아이 아니, 이 아이가 말고 생산 토탭을 하나 더 지으려고요. 자, 이렇게 만들려고요. 이렇게 이거 철이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 좁아요 그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좁아서 좀 아쉽긴 해자 일단 사살더 보내 볼게요 음 투자를 할까 말까 투자를 할까 말까 투자를 할까 말까 합시다 할게요. 자 이렇게 찍고 이거 줄어든지 한번 볼게요. 자 탐사합시다 오크요. 탐사하시고 그리고 이거 맥스 게이지를 올릴게요. 만약에 줄어들지 않으면 이쪽에다 베이커리를 바로 지을게요. 그리고 음 마법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어 어디갔지 베이커리를 지을게요 자 이거는 마법이 먹힐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누를게요 <웃음> 기뻐한대요. 뭐여 이거 뭐여 너네들 너무 평화적인 거 아니야 이거 자 하나만 찍고 이렇게 길을 연결하고 트롤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 스트롱은 좀 그런 것 같고 또 설득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누르고 음.. 됐나? 궁금하긴 한데 자 길을 연결합시다 또야? 또 가드가 저희를 붙잡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듀얼러가 있긴 한데 듀얼러는 이미 AP 포인트를 다 썼기 때문에 자 이걸 이용해서 쫓아낼게요 호잇. 그래요 저 막아냈어. 자 이렇게 짚고 빨리 지어주십시오. 아 포인트 없는데 큰일났네. 일단 사과를 하는게 낫겠죠? 그쵸? 어 트롤이 놀랐대. 야 얘네들 너무 착한거 아니야 이거? 그쵸? 사과하면 받아주고 선물해주면 선물 받고 기뻐하고 그쵸? 이상한 아이들이야. 자 일단 여기 베이커리가 건설됐으니까 이 빵이 제공이 될거고 오케이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음... 업그레이드 시켜봅시다 시민 건물 두개를 만들게요 하나 만들면 여기 이렇게 감독관들이 들어갔죠 됐고 하나만 더 합시다 호잇 됐죠 자, 이것도 금방 될것 같네요. 그쵸? 이렇게 놓고 여기도 아직까지 베리가 남아도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쪽 주변에 어, 물을 좀 보관을 시킬게요. 자, 이 아이를 하나만 더만들시다 자, 이렇게 만들게요. 그럼 이쪽에다 저장을 하겠죠. 원재료를 보관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빵이 이쪽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죠 이름 됐어. 그러고 나서 얘들은 이제 슬슬 행복해지겠지. 행복도가 올라갈 거예요. 자, 유지비용 한번 봅시다. 어, 18이네요. 높은 편은 아니죠 이쪽에다 건물을 진다고 가정하면 돈이 또 많이 나갈텐데 이건 뭐지? 마블 마블이고요 좀더 탐색을 해봅시다 이쪽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갑시다 오이. 이동했죠? 됐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툴박스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음, 아실 거예요. 일단 광산 하나 지어볼게요. 골마인. 여기다 짓고. 자원이 제공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좀 봐야 돼요. 안 되면 이쪽에다가, 그, 잉? 노트가 끊겼어? 걸리가 없는데? 한번 길을 좀 연결시켜보죠. 아, 끊겼네요. 자, 됐네. 자, 마크 안 뜨죠, 이제? 그 다음에, 이쪽 끝자락 있죠? 여기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하면 8명이 됐겠지 아이고 한집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구나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오잇 됐어 자 빵이 잘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애들 다 행복하고 있죠 다행입니다 음. 막 여러 애들 다 섞여 들어왔죠 괜찮은 것 같아 어, 벌써 만들어졌어? 그러면 자 이것도 해금 시키고요 마블은 아직 안될 거예요. 이것도 아직 안될 거고. 이거는 툴메이커 만들어야 되죠. 좀 기다리고. 얘도 좀 기다립시다.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아이론 마인. 아이론 마인 만들고. 자원이 좀 와야 됩니다. 전달 되니? 되는구나. 좋네. 자 이쪽에 지금 딸기가 많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이게 그 이쪽에 제가 가동을 안시켰기 때문에 좀 수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자 여유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돌립시다. 자 돌려놓고 사람이 없어요. 이건 이유 알고 있죠. 감독관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거는 그 일반적인 시민도 부족하니까 이쪽 라인에 어 시민들 좀더 만들어볼게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아이고 잘못 지었죠? 스탑 자 이렇게 찍고 길을 연결하고요 됐어 너무 멀어서 안 오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어야 돼요. 자, 이런 거 바로 업그레이드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음, 됐다. 자, 사람들 들어간지 한번 볼게요. 다 배치됐나요? 그렇죠. 자, 여기는 더포 위주로 합시다. 베스트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잠깐만 이거 속도를 올릴까요? 아니야 올릴 필요 없어. 자, 올릴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건물들을 좀더 지어야 된다. 스멜터 있죠? 스멜터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툴메이커를 만들어야 됩니다. 짓고 그 다음에 툴메이커 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어, 웨어하우스 하나 만들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허, 돈이 없어 좀만 기다려 볼게요 이것 때문에 돈이 많아, 많이 나갈거야 자그 다음에 스탑 자 여기는 원하는 자원들을 좀 정해서 집어넣읍시다 다들 아실거예요 석탄 툴돌그 다음에 광석류 이렇게 보관시켜야겠죠? 을 나무는 다른 데서 수입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될거예요 좋아요 배달됩니까? 되는 것 같죠? 자 기다리고 여기도 나중에 그 토템을 좀 지을게요 잠깐만 왜 토템에 영향을 안 받니 이거 에헤 얘 이거 위치 좀 바꿔야겠다 자 아래다 지을게요 아래다 짓고 저 위에 있는 거없앨게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맥스수치로 올립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영향을 받죠 됐어요 자 이것도 좀 빵을 아니 좀 열심히 만들어 줄래? 어 이렇게 하고 음 별문제 없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은 잘 되고 있지 어 별문제 없네요